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1순위 발표가 있었던 남천더샵 프레스티지 부적격자 속출 전망이라는 국제신문에 오늘 김영록 기자님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최대, 최대인 최대 남천더샵 프레스티지 당첨자 발표가 됐는데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 당첨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부적격자가 많이 나와요 조정 대상 지역 자체는. 어 당장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어 부모님이 주소가 이렇게 서로 어머님만 같이 돼 있고 아버님은 별도로 돼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칫 착각을 해요 집그 보유 그 계산을 잘못해서 부적격이 난 분이 계시고 어 그리고 또한 분은. 어, 청량 마지막 날 사실 그분은 뭐 남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계신 분을 아이고 넣으세요. 넣으시대 이왕이면 가점제 말고 추첨제가 더 많이 적용되는 구이 타입이나 구삼 백칠을 넣으세요 이래가 구이에 넣어서 당첨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그 다음에 또한 분은 벽세권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방음벽 있는 그 층에 그 가쪽 라인에 당첨이 돼서 소장님 이거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계약을 버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의 전화를 주신 분도 계세요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계시더라고요어 이것처럼 굉장히 핫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이 또 남천더샵 프레스티지이기도 한데요 어, 이제 음, 여기 보시면 어, 남천더시아 프레스티지는 지난 6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가구수가 몇 가구를 일반 분양을 했나면 그냥 숫자가 386가구가 다예요. 이요 숫자가 그렇게 안 크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은 높아 보이게 나오죠. 분모가 작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 여기에 몇 명이 모였나면 14,730명이 몰렸고 경쟁률은 38.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죠. 이렇게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점수 계산을 잘못해서 부적격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격이 나면 하나 주서가야지 하고 무순히 사전 접수에 청량한 사람이 2만 3천 6명이 몰려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플러스 1입니다. <웃음> 저한테까지 돌아올까요? 어, 이렇게 이제 1순위 당첨자 발표가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당첨자의 가점도 공개가 됐겠죠. 가장 높았던 게 84P 타입이고요. 68.3. 요 점수가 카트라인이었어요. 그 다음 59A는 57.6. 그리고 개별적으로 점수 제일 높은 통장, 77점짜리가 들어갔는데, 어느 타입에 넣냐 했더니 92타입에 넣었대요. 여기에 당첨이 됐어요. 청약 가점은 최고점이 84점입니다. 100점이 아니고. <웃음> 어, 이렇게 이제 어제 1순위 당첨자 발표한 거를 어, 31일부터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정당 계약일입니다. 요때 이제 계약을 할때 아까 벽세권에 당첨되신 사모님은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시겠죠. 그 그렇게 계약 포기하는 물건과 그다음에 지금 좋은 청에 당첨이 됐지만 뭐 무주택 숫자나 뭐 이런 어떤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이 난 그런 세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예비 당첨자한테도 기회가 갈 거고 그죠? 무순위 사전 접수를 신청한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이 무순위 사전 접수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느냐 하면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그리고 계약은 23일 단 하루 만에 끝냅니다.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 어, 이제 업계에서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에 1순위 청약 자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거나 어, 가슴, 가점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아주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조성지역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엉터리로 입력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인 기관에 이관해서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 한 2월쯤 되면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전산상에 알아서 이렇게 주민번호나 이런 걸 넣으면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싶거든요. 어 지금은 어,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요건 자체가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되죠. 일단 집에 통장이 4개 5개 있다.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죠? 세대주. 그 다음 가입기간이 최소 2년은 넘어야 됩니다. 비조정지역은 6개월만 지나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대주와 세대원 또 모두 과거 5년간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청약 당첨 이 사실에는 꼭 일반 분양의 당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그런 그것도 당첨으로 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내 이름으로 받은 경우에 그럼 내가 당첨이 돼서 다른 데 5년간은 일반 분양의 청약을 못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하죠. 이게 그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1순위 자격이 되는 거는 그리고 이번에 청약조정에 불렸던 지역을 포함해서 어 여기 뭐수영구는 조정 지역이니까 당연하고요.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부산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3개월이었죠. 그죠? 이게 지금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첨이 된다 해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다른데 뭐 중도금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분양권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입주권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주택수에는 어 카운트가 안 되는 시절에 받아놨던 어떤 그런 분양권이나 그 입주권이라도 대출이 있다 하면 대출 안 됩니다. 조정지역에는 대출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없어야 조정지역에 중도금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천 더시아 프레스티지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40%만 뽑아놨네요. 이게. 그러면, 어, 예당에서, 뭐, 예당에서 다안 끝날까요? 예당에서도 넘어가는 게무슨위로 넘어오겠죠. 저희 학교 학과장님이십니다. 강정규 교수님은 현행 청약 제도의 허점 탓에 무순이 사전 접수로 청약에 당첨되는 상황이 다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행정이나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상당하다. 청약 과정을 단순화하고 좀더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요. 내년 아마 2월 이후는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국제신문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김영록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어, 항상 어, 그해 그해에 굉장히 좀 관심 이슈가 집중되는 이제 일반 분양 단지들이 있죠. 그게 올 가을에 가장 이슈 지역은 여기 남천 2구역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어, 올해 뭐 핫이슈가 남천이었다면 초롱수장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핫이슈는 또 그제 이 구역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이렇게 당첨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통장 관리를 또 요즘 세상에는 잘 하셔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아무데나 너가 당첨돼야지 잘못하면 통장 날립니다 그니까 꼭 살고 싶은 곳, 돈이 될 만한 곳, 그런 지역을 잘 선별해서 청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요 소식이 있어서 오늘의 관심 뉴스로 초롱 소장이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